이러다 뭐예요? 아이스 있잖아요.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야, 너무 아, 안 돼. 이거 눈에서 거 뜨려 있어요. 아 미안해. <웃음> 하나, 둘, 셋.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체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자, 오늘 둘만 있죠? 뒤에 독자리가 비었어요. 왜냐면 저희 둘만 여행을 도 갑니다. 네, 오늘은 마태 유진의 데이트 컨셉이기 때문이죠. 데이트하는데 옷을 입고. 아니, 제가 최악의 여자패션 비... 1위. 아, <웃음> 아니야, 아니었어. 이게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아 어제 생일입니다. 네. 저 내일이 생일이고요. 맞아요. 어제 그 사이. 그러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여행. 네. 어때?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네. 심으로 심울... 나카운테이션이에요 아니면 네. 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네, 몇 시간 못 잤어요. 아 진짜요? 네, 당신도 못 잤었다면서요? 저는 어제 어.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웃음> <웃음> 너무 일찍 잤어요. 네. 일찍 일어뭔 자? 일안 자. 아 그렇죠 생일데 놀아야죠. 나 내일 못노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웃음> 오늘은 생일 컨셉으로 우리 생일 여행을 한 거다. 네 놔둡시다. 그리고 이게 리플 트레블 세 번째거든요. 어 네. 리플 트레블이 네, 그, 그거예요 여행을 갈때 어떤 곳을 가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음. 코스 를 짜도 개 같이 짤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강화도로 갑니다. 네. 갔었죠? 그래서 강화도 코스를 일단 먼저 알려드리자면 강남에서 강화 고인돌 유정마을에 가요. 네. 그런 다음에 밥을 먹어야죠. 그쵸? 거기에 수라면역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이고 햇빛이. 그러니까 야 햇빛이 너... 들어가지고 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다음은 도양방지카페를 갑니다. 카페 필수죠. 네. 그리고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로 갑니다. 리조트를 왜 가죠? 거기서 뭐할수 있어요. 뭘 해요? 가서 깜짝 서프라이즈인가요? 네, 네, 네. 깜짝 이벤트. 네, 네, 생일 선물. 아, 진짜? 뭐야? 나 기대한다. <웃음> 아, 거짓말되지 <웃음> 마 이제 아무것도 안 어. 모르면서. 마지막은 분 오리 분 들어갑니다. 과연 이런 코스가 어떨지 우리 둘의 여행기로 네. 받아보겠습니다. 출발하자. 레츠고. 한 시간 20분이거든요. 레츠고. 갑시다. 레츠고. 저는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았어요. 똑꼬죠. 다행입니다. 안에 별로 안 나요. 아, 그렇게 안 나죠. 네. 제가 머리가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건성이네요네 그렇죠? 차가 너무 막히는데? 응 상상 이상인데? 이건 싱싱이 타고 가는 게더 빠를 수도? 아 그렇죠 <웃음> 지렸습니다 너무 막히네요 자 여러분 30분이 지났어요 저희는 어딜까요?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동호 정... 대교 그대로 타고 있니다네 똑같아요 지금 한 진짜 1km로 30분 갔어요 쨍시도 응. 않던데?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일제하고 놀았어요 맞아요 리프라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주주요? 저는요? 저, 저요? 당신이요? 당신은 좀 피곤해요 아. <웃음> 약간 아버지 같아요 부모님 좋은데 오랜만에 보면 너무 좋잖아 나아테 오랜만에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약간 10분 지나면 이제 집 가고 싶다 아! 아 뭔지 알아! 어떤 지 알지? 알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엄마 와서 어, 엄마 잘 지냈어? 근데 유진아 너 꼬라지가 이게 뭐니? 화은 이게 또 뭐니? 너는 뭐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또집 집 가고 싶다 아 이런 스키? 아 제가 그러죠 네 비슷해요 어머 차가 뻥 뚫렸네 아 그래 이거지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디로 갔지? 이거지 이게 좀 드라이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아. 오늘 여행 컨셉은 뭐예요? 저희 오늘 네. 사진 촬영하면서 추억 남기기 아, 저번이랑 비슷하네요 그럼. 사실 남는 건 사진이에요 네 근데 저 저번에 찍은 사진 한 번도 뭐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아 영상에서 나와있어요 아니 당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왜 항상 안 주세요? 달라고 해야죠 근데 주주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 안줘요 <웃음> 근데 주주도 달라 그랬거든요? 네. 주주도 아! 아! 제가 나좀 이따 줄게! 하고 하, 지금 2주가 넘었어요 <웃음> 저 오늘 좀 맘에 든 래피쉬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아저씨는? 짜증나는데? <웃음> 아저씨오리지널 아니 오리지널이 짱이죠 알아요 네 알죠? 아 근데 데이트하는데 뭐야 이게? 데이트라니요? 여행이죠? 여행 데이트죠? 그럼 그런데 원래 여행은 편하게 입고 나오는데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그러고 있잖아 막터이 입고 나와서 아나 이거 치마 보여줘서 아이고 나 이거 구두 신어서 바아보나 신발 사줘 <웃음> 아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귀여맘이죠 <웃음> 네, 아니에요 저 구두를 잘안 신어요 차녀갈때 빼고 근데 지 귀찮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좋아 난 이걸로 좀다리찍기할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러 편한데 이쁜거 입고 와야죠 나 지금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 내가 나 오늘 내 거울 수술 거울 보면서 아도테스 못해진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웃음> 그럼 저희, 저희, 좌, 자의식.. 자의식.. 자의식 과잉 아닐까요? 당시. 자, 아직도 40분 남았어요.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다가서봅시다 빠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이제 강화도. 네. 고인돌 유적지에요. 네. 아세요? 네, 알아요 고인돌이 뭐죠? 그 무덤. 아니요 음 와, 음. 와! 요즘 장소가 발전을 했어요. 아, 원래 알아요. 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왜만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원 뭐, 나무로 이렇게 블록 떼서 한 거잖아요. 대박. 여기는 산책 코스예요. 네. 여자친구랑 사연 찍기가 좋고, 이제 풀도 같이 보면서 음. 뛰어놀면 좋겠죠. 음. 자, 저게 거인돌이에요. 네. 멋있죠? 어, 정말 크네요. 이게 거인돌은 네. 뭔지 알죠? 크면은 그 사람이 지지가 높은 거예요. 아, 당연하죠. 쉬는데 좀. 아 저, 아저 똑똑해요. 저 어, 여태까지 계 컨셉 잡은 거라니까요. 가끔 DM 오시더라고요. 누님 진짜 컨셉이시죠? 그럼 당연하죠. 맞다고 해요. 나강아지 컨셉이지. 저 원래 뇌색녀예요자 제가 저번에 가르쳐준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온도는? 아니 그런 건 기억 안 해요. 아니면 <웃음> 전 남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웃음> 사진 찍어줄 거예요? 네, 거인돌이죠 사람은 네. 좀 지위가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돌두개 위에 돌 엄청 큰 돌이 올라가 있어요. 어. 저게 몇천 년에넘어을 텐데 다시 서 있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나 봐요. 와, 저 돌을 올린 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수성이 있다요. 끌어올렸어요. <웃음> 원래 여행은 감수성 없는 감수성 끌어 모여야 돼. 나 사진 한개 찍어줄게. 어, 알았어. 네, 서봐.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뿌이하잖아. 맞아. 하나, 둘, 셋. <웃음> 가면 안 킵. 깨... 아 씨. <웃음>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거든요.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온다야. 볼래? 진짜? 응. 아 마스크 진짜 싫어요. 마스크 때문에 멋이 망가져요. 맛이게 내가 찍줄게 마테. 하나, 둘. 아니 사터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터 뭐예요? 아니, 아이씨. 있잖아요. 아 지금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고인돌이 쫓 끝이에요 이게. 아 진짜요? 아 원래 연인들이 같이 오면은 이렇게 걸으면서 손도 잡고 이렇게 좀 산책도 소화시킬 겸 산책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밥을 안먹기 때문에 소화 시킬 것도 없어. 근데 여기가 좋은 게 고인돌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1 2개더 있대요. 아이 공간에. 거인돌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한 바퀴 돌고 저기도 돌고 돌고 하면서 돌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 주차는 무료고요. 헉? 여기 주변에 뭐 많은 거, 많은 거 같아요. 오늘 딱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박물관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네. 박물관은 송... 가는 거 아니죠? 뭐 여행인데 박물관까지 가요. <웃음> 네, 오늘은 안 가는데 박물관에 <웃음> 관심 있으면 가도 되겠죠. 아, 난 그쵸, 그런 거좋아요 아, 진짜요? 어. 그러면 다른 거인들 한번 봅시다. 좋아요. 아, 근데 산책로 되게 잘돼 있다. 그러게. 해, 어! 저기 고인돌 있어요. 어, 귀엽다. 뭐야, 저거? 아, 혹시, 혹시 이 고인돌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그렇... 저도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이거. <웃음> 거미의 고인돌인가요? 야,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여워. 안 돼. 이거 유네스코 등재돼 있어요. 아, 미안해. <웃음> 저도, 이, 여기서. 서 고인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요 <웃음> <안> <웃음> 유진 고인돌, 마트에 고인돌 하나 만들고 어, 갈까요? 유진 안 죽었는데요? 아 그런데 미래를... 안, <웃음> 안 죽었는데 왜 죽고 나서 들어요 아니 만들어요. 근데 고인돌이 죽고 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왜 만들어요? 고인돌인데 고인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요 에 그렇죠 나이스 <웃음> 똑똑하다면서요 아, 그런데... 손색이게 다면서요 아니 그건 그런데 제 말은 일단 전 이런 건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내 돌은 이걸로 해라 아는 거 같아요 비슷하죠? 아,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인들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고인들 하나 찍어줄게. 그럼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방문으로 네. 갑시다.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갑시다. 오! 역시 여행은 밥이지.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사실적으로 나와. 한번더 쳐볼게 그러면. 그래. 아 콧구멍에 들어가. 개천아들. 만족. 만족. 만족. <웃음> 자 다음은 수라면 여기고요. 네. 이제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돼요. 까렇죠 그러니까 6km 정도 가면 되고요. 냉면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배고프다. 더운 날 냉면 또 좋지. 물냉기냉둘다 먹는데 물속이에요. 비냉. 음, 뭐. 저는 비벼서 먹고 질리니까 냉육수 넣어서 한번더 먹. 어 아, 나 약간 다른데, 약간 방식이 달라요. 물냉면에 아. 비빔 장을 넣는 소스 타이야. 그 장이 따로 나와? 응, 달라면 아. 우리 결론은 비슷한데 방식 그러니까, 다르네. 아, 방식이 다르네. 아, 좀 방식 다르네. 아, 동남 여행 당해야네. 너무 멀지 않나? 아, 몇 시간이면 가요? 굉장히 많네요. 아 그런 거는 갈 만해서 니랑 언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럼 그런데 저도 스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 솔직히 그건 누구의 타이트. <웃음> <웃음> <웃음> 자, 먹읍시다. 냉. 저는 냉면은 잘라 먹지 않아요. 진짜요? 네. 왜요? 그렇게 데웠어요. 저는 이가 안 좋아서 잘라야 돼요. <웃음> 저는, 영, 저는 임플란트를 6개 했기 때문에 아 많이 하셨네요 저 그리고 식초랑 저는 안 뿌려요 전 무조건 뿌려요 왜냐면 그 뿌리면 맛이 똑같아지잖아요 그게 네. 너무 싫어요 냉면만의 그 고유의 맛을 느껴야 되죠 그럼 똑같은 맛이 좋아요 정말 저랑 안 맞으시네요 <웃음> 그리고 계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네? 계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진짜요? 네그래그식용을좀 그래 돋구는 역할을 한대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진짜요? 한번 그... 해봐요 튀어요 <웃음> 야냉면 요즘은 어? 뭐밖게나오나 봐요 김진행냐? <웃음> 근데 우리 둘이 얘기 게 있는 응. 게네 명이 있는 거 많이 봤어아그럼 그래요 나 오늘 차에서 한숨도 안쉬고말만하다 왔어 맞아 그래서 우리 벌써 1편 나왔어 <웃음> 벌써 1편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행이 컨셉인데 얘랑 나랑 서로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맞아, 인생의 미래가 뭐냐, 목표가 뭐냐, 너 어떤 사람 좋아하는 철학이 뭐냐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알려줄 거임 대 빡쳐, 진어안 알려주면 얘가 어떻게 하냐고 야, 얘네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부러지겠어 먹을 수가 없네 이거 무슨 천사체야 이거? 나도 그 생각해서 아, 회무침을 잘 시킨 거 같다 회가 응. 모질하네 그 <웃음> 어. <웃음> 귀여워 냉면 득 고기 마지막에 먹어 <웃음> 인정 인정 <웃음> 자 점심 먹었으니까 카페로 갑니다 카페는 조향방직이라는 곳이고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이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 업은거 래요근처 있네요 도저히 여기가 시가지라 그래요 아 여기 조향방직 주차장 약간 좀 갬성 카페인가 보네? 음. 원래 갬성 카페에서 사진 한번 찍어줘야지 찍어줄게 좋 인기가 많나봐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러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온거야 카페가 유명하면 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가자 오케이 자저형상직입니다 여기는 이제 엄청 큰 카페이자 미술관이에요 음, 대박이죠? 음. 신기하네 입구부터 아니 근데 보니까 사진 찍을 스팟들이 좀 보이긴 네, 해요 사진 좀 찍어줄게 원래 좋아, 여행은 좋아.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좋아요 우와 이 한번 찍어줄까? 어? 한번 봐봐 셋 여기 안 나오죠? 어, 저, 저, <웃음> 잠깐만요 다시 다시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 둘셋저마한산 타볼래? 아. 어. 하나 아, 자전거! 자전거 끌고 다니는 시골소녀 하나, 둘, 셋! 다시! 응! 좋아요. 이런데 어때요? 좋은 거같아 남자친구가 이렇다 닦고 먹 좋아요 제거? 네 사진 잘 찍어준 남자친구 <웃음> 커피 마실까? 응 이쁘죠? 저 이런데 진짜 처음 왔어요 네, 굉장히 넓고 응. 사람도 많아요 카페 아, 안 같아 진짜 미술관 같아요. 미술관 아, 같죠. 그래서 네.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음... 여러분들도 이런데 오시면 사진기 한개 들고 음. 오시면 돼요. 어, 음, 저 너무 예쁘다. 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죠? 약간 찍어. 진짜 지금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그래. 그래. 근데 여기 DSLR 사용급지적혀 있네. 아, DSLR 아닌데? 하나 <웃음> 없겠지? 하나, 둘, 셋. 야, 이쁘네. 안 나가보자. 저 잼민, 저 K 잼민이거든요. 저는 자, 근데, 반대가자. 개인, 반대가자. 전 개인적으로 바이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 왜이 다리에서 찍어주면 안 돼? 이 숯물이랑. 자, 어때요? 이쁘죠? 아니야안해도 진짜. 너무 예쁜데 바깥에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돈을 진짜 많이 쓰신것거 같아요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놀이동산 온거 같아 저도 나이 먹고 이런 집 하나 가고 싶습니다 돈 진짜 많아야 될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어 사진 찍어도 진짜 예쁘게 나오고 최고인데? 아니 그냥 쉬로 오기에도 너무 좋아요 난 진짜 맞아. 여기 완전 강추할래 난왜 사람들이 주차장 저렇게 뭐 차가 많나 이해가 이제 확 돼요 맞아요 차가 있어 이런데 또 오겠죠? 응, 응, 응, 차가 없으면 응. 오기 힘드니까 응. 여러분들도 이제 드라이빙쿠스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응. 카메라 한개딱 들고 하나 응. 더 찍어줄게요, 봐봐 응. 다음은 어디? 등대 아니에요? 틀렸죠? 뭐죠? 등조트로 갑니다 아 맞다! 지금 저 완전 기분 좋아졌어요 왜? 네, 이쁜데 다줘 음, 그냥 뭔가 힐링데 맞아 응. 이런데 가뭐 힐링이지? 응. 제 어떡해. 맞대, 그그 그, 살도 존나 쪘네, 그그 그. <웃음> 저기서 봐라 저대기